뭐 무슨 쪽지가 있어. 무슨 교무실 비밀번호. 그게 뭐야? 교무실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야. 이거 아,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모스 부호에 써 있는 거 발견했었잖아. 응. 음, 어. 이거 그건가 보다. 일단 가보자. 그래. 어. 그래. 가자 가자. 야진압 떨어지지 마 무서워. 잘 따라, 와잘 따라와. 잘 따라와. 어, 알겠어. 교무실 밑에층이라 그랬지. 어3 어, 가자 있어. 가자. 있어. 근데 뭐, 교무실에서 찾는 거 맞겠지? 일단 가보자 맞겠지아 괜히 들어갔다 혼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장난이 심하네 야너 야, 진짜 혼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야나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용돈 다 끊긴다? 지금 <웃음> 용돈이 중요해? 야 나한테 용돈 중요해 그건 그렇지 진아 너 용돈 끊기면 이제 나 젤리도 못 사줘? 야, 내가 네 지갑이야? 아니 자주 사주잖아 셔틀이냐고. 그런, 그런 거였어? 셔틀이었어? 야, 아니야. 어, 야, 근무실이다. 어. 어? 이거 난 잠겨있는데, 비밀번호. 기다려봐. 번호? 이거 비밀번호 해야 돼. 잠깐 기다려봐.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풀수 있어? 응, 음, 아까 이거 주셨으니까, 어, 땡, 찍찍찍찍. 자, 내가 숫자 부르는 거잘 기억해, 알았지? 어. 1, 1. 1, 2, 3, 4 아니야? 기다려봐. 12.191919111918인가 좀... 19 19... 19... 보다. 1918? 응. 그럼 해봐. 맞네! 야, 너 똑똑하다. 이야. 진짜 아니, 뭐, 이거 있으니까 한 거지. 이야, 여기 휴게실 어두우니까 진짜 무섭다. 아. 어... 아니 이번엔 또교무실에서또뭘찾으라는 거지? 일단 좀 찾아보자 서랍 같은 거좀 뒤져보자 아기어 어. 아니 응? 음? 들다 어디로 숨는 거야? 어? 음, 아, 장난이 심하네 애들이 아 싫어 이제 이혼자 가자 야가마 싫다니까 아왜 따라 당겨 아 무섭단 말이야 야 무섭다잖아 같이 다녀줘 그럼 아 냥이 옆에 있을래 그래 찾았어? 아니야 아직. 아 교무실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올 일은 없었는데. 나도. 야 우리가 너도 빨리 찾아봐. 이래서 어느 세월에 찾아. 야, 나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무섭단 말이야. 아 빨리 찾아. 아무것도 없는데? 쓰레기통까지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구만. 아, 뭐 그렇게 찾는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찾죠? 이렇게 막 샥샥샥샥 하고 멋지게. 어, 해봐 그럼 샥샥샥샥 하고 멋있게. 샥샥샥샥 멋있게. 아뭐 그렇게 찾는거 아닌데 나 놓고 가지마 나 무서워 얼른 와아 어. 냥이 완전 못찾네 아 뭐야 그럼 너가 찾아와 야 나는 너 찾는거 봐주는거잖아 뭔 소리야 응. 얘들아 너는 진짜 안 무서워? 야 뭐, 뭐가 무서워 이런게 섭잖아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내 팁인데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무서워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노래를 불러줬거든? 어! 음. 너 산중거리라고 알아? 나아 불러봐, 불러봐 응. 진아 같이 불러주는 거야? 뭔 소리야, 니 혼자 불러 야, 같이 불러줘 넌 니가 말이야 부르고 싶어? 야, 아, 불러, 불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는 거야? 음. 하나, 아. 둘, 셋, 넷 산중 고거리라 하늘 잘한다 잘한다 호란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야 그만 부르자 끝이야? 아, 아, 나 전, 덜 무섭지 않아? 어 그러네 어 음... 재밌어졌다 뭐가 재밌어? 그래도 무섭지 어? 야, 열쇠가 있는데 여기? 어? 404호 열쇠 있어? 열쇠 세개나 있는데 어디 거야? 찾았어 있어? 401호, 2호, 3호 열쇠 있는데 404호 열쇠는 없어 응? 그럼, 그럼 또 찾아볼야 되는 거 아니야? 열쇠가 없다고? 아 그럼 401호, 2호, 3호 또가라니긴가 보네 아.. 근데 404호로 있긴... 그랬잖아 404호 그러니까. 열쇠도 찾아보자 404호 열쇠도 계속 있을까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샌드릭 숨겨놨네 아니 이런 걸왜 숨겨놨대? 참나 아니 야가 잘좀 찾아봐. 끝나? 끝나? 결계인가?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나 아, 쓰레기통 아까도 다 봤는데. 진짜 없는데. 어디 있지? 아, 뭐 그렇게 찾는 거 아닌데. 아 빨리 아, 아, 찾아봐. 그러면. 아, 아 나같으면 그렇게 안 찾았다. 아, 뭐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러면? 호로록 하고 찾아야지. 아 빨리 찾아봐 그럼. <놀람> 찾고 있다. 진짜 잘 찾는데. 아, 진짜. 아, 내가 찾으면 그거 보자. 아, 얼른 찾아봐. 나급 이제 나 파워 판나 빨리 너가 찾아와. 어? 아. 이분 때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왜 아직도 사람 양아. 왜? 이거 아니야? 찾았어? 응. 와, 고봐나같으면 그렇게 안 찾다니까. 아, 그 진작에 너가 좀 찾지. 참하 멋있게 파는 거니까 착아 진짜 아... 박박장난해 아빨 가자 가자 그럼 빨리 가자 아나도 아무것도 아, 못한다니까 장난하 진짜 아 진짜 만 가면 끝이겠지? 그래, 어아참야문 뭐. 닫아놓고 갈까? 어? 빨리 가자 양아야얘또 어디 갔어? 어? 방금 눈앞에서 사라졌잖아 뭐가? 아니 눈앞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도서관 아 사라졌잖아 지금 양아 너 내가 무서워 하는 거 알고 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 너 아까부터 누가 사라졌다느니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 너 아까 우리랑 다른 친구들이랑 미쳤본 기억 안 나?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둘이서 오늘 공포스에서 만나서 도서관 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장난이 심하네 가자 일단 야너 진짜 장난치지 마나 무섭단 말이야 빨리 와 애들이 장난이 심하네. 이건 뭐야? 뭐지? 전교회장? <웃음> 우리 학교 전교회장이 누구더라? 기억 안 나? 응.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무서워. <웃음> 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소리? 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 어? 뭔소리 저기 봐봐. 어? 좀 이상해. 어? 뭐야? 가자 일단 가자. 무슨 뭐해? 이 갑자기 왜 이러? 응? 양아. 빙이 됐나? 왜? 우리 수련회 때 진짜 재밌었지 않아? 그렇지. 우리 그때 <웃음> 무서운 얘기도 하고. 교관 들어왔을 때 우리 자는 척 해야되는데 너무 당황해서 너랑 같이 부엌가서 숨었잖아 <웃음> 응? 우리 진짜 같이 노는 거 같아서 좋았었는데 <웃음> 그때 같이 숨은 사람 없는데? 양아 너는 내기하는 거 좋아해? 어? 내기? 너는 친구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구할 기회가 있으면 어떡할래? 너네 짜고 치는 게 아주 심하다 뭘 짜고 쳐 짜고 친다니 야 배우리 정신 차려 야나 저기 봐봐 그거 뭔지 알아? 뭐야 이게? 이건 그냥 너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뭐야 응? 뭐야 이거 야. 누구야? 너 계속 거기 그러고 있으면 잃어버린다? 까불고 있어! 가자 <웃음> 야 나는 내기를 있어. 진짜 좋아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저작거리에서 먹는 그 요사스러운 동물이랑 내기를 했어 요사스러운 동물이 누군데? 아 심심해 죽겠는데 <웃음> 그러니까 우리랑 놀아줄 사람 다섯을 먼저 받아올 수 있는지 어? 거기에 나는 내 방망이를 이는 구슬에 걸었어 구슬? 근데 내가 방금 이겼네 무슨 소리야 그 유사스러운 동물이 누군데? 들어가 봐야 이게 누구야?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그럼 넌 누군데? 너 친구들 다시 못 보고 싶어? 누구냐니까 그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건다고 해서 너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졌다 이따가 어? 왜나 나오면 가만 안둬와 잠겼네 이거를 또? 와아 어? 참어 뭐야? 거울인가? 왜? 너도 나랑 내기 하나 할래? 뭔데 일단 들어보고 네가 과연 사라진 네 친구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찾으면 내 방망이 너한테 줄게 아니 그 방망이가 <웃음> 뭐냐고 <웃음> <웃음> <웃음> 참, 아니 도대체 뭐야? 어? 내기 목표가 뭐야 그럼? 어? 애들 찾기? 야오 어? 우리 연기 많이 늘었다. 어? 일단 다 뒤져본다. 뭐야. 어? 여기 그때 영화 티켓 했던 데잖아? 아이씨. 뭐야. 누군가 적은 책, 뭐하지? 사라진 것을 돌려받는 법. 무언가 사라질 때 당신이 얻은 것을 찾아라. 찾은 물건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넣어라? 문제 없이 사라진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도깨비에 이게 아 방망이라더니 도깨비라는 거였어? 여기다가 넣으라고? 아까 여기 여기 있는 상자에다 넣으라는 이야기겠지? 아씨 일단 우리 맨 처음에 어디 갔었지? 맨 처음에 도서관 갔다가? 그러고 음악실 가지 않았어? 아 과학실 먼저 갔지 과학실 그러면은 과학실 다 때려놓으면 안되나? 어떡하지? 일단 석지 다운 그리고 악보가 2잖아 그죠 어? 사라진다 아니면 뭐만? 3 그리고 4야 근데 어? 아니 근데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는 빙의해서 풀리는 건가? 헐 이거 오른손으로 찍기만 하면 돼? 그럼 되는 건가? 뭐야? 된 건가? 응? 뭐야? 어? 아까, 아까 우리 도서관 갔을 때도 이 시간 아니었어? 9시 15분쯤이었는데? 우연아, 을보랑 희망이랑 양동이랑 우리랑 진이 어디 갔는지 알아?